자 오늘은 제가 어, 카라반 가자로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너무 늦어졌는데 음, 드디어 평택항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네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두달만 지금 출발한다고. 제 네, 카라반이 도착했는데 어. 판매 저한테 판매하신 분이 저한테 편지를 남기셨어요 네, 뉴 카라반 오너 이렇게 해서 어, 편지를 남기셨네요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설명선에 설명서네. 어, 배터리가 있는 데 사장님? 그래요? 어떻게 관리해야되는지상세하게설명을그림까지그림까지그리그서그런그으로 언... 아. 네. 어. 여기 언더시트에 그냥, 그가있냥 그냥, 아, 여기 아, 있네요. 있네. 이래서 사람은 설명서를 읽어요. <웃음> 아, 백토리가 저~ 있네요. 자, 이름하여 로미라고 이름 지어진! 케몬의 16번째 빈티지 캐러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게 빨리 도착해서 저희가 요번 연휴 때 돌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게 항에 너무 늦게 도착해 가지고 그리고 일단은 이게 이제 1967년대 모델이구요 바이킹이라는 모델인데 색깔이 너무 예쁘게 빠져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게 되게 색깔이 고급지게 빠져 있어서 뭐 따로 도색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상태도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 가지고 외관은 이제 그대로 쓸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이 이게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수입해 갖고 와서 사장님도 놀래 가지고 완성도가 어마어마해요 문은 이렇게 개폐가 되는데 위 안에 이런 식으로 어. 상하가 분리돼서 열 수도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이쪽에 이런 식으로 신발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이 있고 아, 이런 거 이런 소품 어, 엄청 옛날식 스위치 어, 예쁘죠 어, 아날로그 하죠? 아. 이 원래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옷장이랑.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전기도 뭐, 새거인 상태고, 이게, 전 차주분이 실내에서 보관을 했다고 하셔가지고, 상태가 누수도 없고,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요 색감은 그대로 살릴 건데, 요 부분은 저희가 틀 거예요. 아무래도 막힌 느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터서, 여기쪽에 이제 냉장고를, 이쪽에 냉장고를 설치를 할 거고, 요 상판은, 어 여기가 이제 싱크고, 싱크고, 이게 번호 오븐이 들어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 우리가 사용을 안할 거니까 상판만 깔끔하게 어, 수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쪽은 하부는 이 느낌이 이 목재 느낌이 너무 좋아서 여기는 대수로 다 살릴 거예요 그리고 야 이게 진짜 놀랜 게 이게 60년도에 만들어졌나 싶을 정도로 이 디테일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만들라그러면 못만들거야 막. 이게 어떻게 되있냐면 요런게 오븐이거든요 여기가 오븐인데 이렇게 뜯어서 이게 걸쳐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 이쪽 홈에 여기를 껴서 이런식으로 대박이죠 아 너무 디테일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영국에서 온 휴지. <웃음> 바다곤 나온 휴지. 여기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 전전 전 차주분께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써 주셨어요. 이 카라반 오너라 그래서 편지를 써 주셨는데 어, 저희가 처음에 이거 이제 물건 받고 나서 어, 입입해 주신 사장님이랑 전기가 전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했는데 역시 사람 설명서를 읽어야 돼. 이 편지 부분을 보면 자찾아러자 사장님한테 화냈잖아요. 찾아보지도 않았냐고. 이렇게 편지가 감동받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 차주분이 사용하고 이 어, 내부 이제 설계 도면을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 보시면 배터리가 라이트 그 밑에 있거든요. 이 하부장에 찾아보니까 어, 배터리가 되어 있었고 전기도 다 살아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등만 이제 조금 더 레트로한 걸로 바꿀 예정이고요. 그래서 상태는 어 최근에 수입한 빈티지 카라반 중에는 거의 한급이에요 내부 뭐 누수 하나도 없고 곰팡이 이런거 없고 너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침상으로 다음 내부 아 센터 부분에 하부장 하나를 더 짜서 여기는 다 침실로 꾸밀거고 그리고 뭐 장도 뭐 깔끔하게 내부도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 커튼들도 이런 게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음 그래서 이번 연휴에는 조금 힘든데 5월 중에는 어 오픈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래서 뭐 맥스팬은 없긴 한데 상단 부분에 이렇게 누수도 없고. 천장을 개방을 할 수도 있고요. 외관을 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예쁘죠. 여기 가스통 그리고 이동할 때 이렇게 어 손잡이도 다 달려 있고 전체적으로 엄청 예쁩니다 네. 만족도가 그리고 뭐 하부 하부 아웃트리거도 상당히 잘 살려져있고 놀란게 하부가 보이시나요? 스프링으로 되어있어요 대박 대박이죠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리스토어 들어가서 저희가 작업을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뒤에 라이트 선도 다 찾았어요 네. 사장님이 안 해주신다는 거 제가 우겨갖고. <웃음> 다 찾아서. 여기 바깥에 LED등이랑 외부, 어닝, 외부등이랑 같이 물릴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해서 다 같이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이게. 우이 들어와 있는 거랑 안 들어와 있는 거랑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 이게. 작업하면 할수록 점점 이뻐지네요. <웃음> 자, 저희 바이킹 중간 과정 한번 체크를 하러 왔습니다. 일단 우리 사장님, 우리 등 한번 켜볼까요? 자, 예쁜 뒤뚱 네, 우리 사장님께서 알아냈죠. 이 고정하는 방법을 자, 등이 켜졌습니다. 저희가 요... 그 레일 심지에 맞춰서 라운드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예, 네, 그리고 요 하단부도 이제 우드로 어, 인테리어가 되있는데 어요 부분까지도 양쪽에 다 레일 작업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네. 어, 외부등을 켜면 요또 전구색 등이나 요 도색된 색깔 톤이랑 잘 어울려요. 되게 반짝반짝해서. 예, 예쁜 톤이 이런 식으로 언더로 음, 예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에도 부채를완전 뜯어내서 예, 보시는 것처럼 CNC로 일일이 다 땄어요 그래서 저렇게 우드 모양으로 고급지게 이게 다 마감 처리를 하고 있고 어, 싱크 쪽도 지금 새로 완전히 다 짰어요 이거는 살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어, 지금 거랑은 좀안 맞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일일이 저 부분이 원래 이제 요거거든요. 어... 어딨지 어... 요거, 요거, 요거... 이게 원래 있던 모양인데 나무가 아무래도 좀 오래됐다 보니까 새로 저 똑같이 도면으로 짜서 음, 설치를 했고, 지금 주기적으로 저희가 제가 이렇게 피톤치도 공기청정기로 계속해서 소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침상이 다 들어갈 거고 벽면은 다 완성이 됐고 저쪽 싱크 쪽 이렇게 상판이랑 작업이 됐고 냉장고도 지금 도착을 했어요 어, 냉장고가 도착을 해서 냉장고는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위치를 할 겁니다. 내부를 한번 보면 그래서 요거 기존에 있던 1 2 v 짜리 등은 그대로 살릴 거예요. 아무래도 와 지금 이런 등면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런 선반도 그대로 이용을 해서 살릴 거고 벽체. 앞에 부분 싹 돌렸고요. 새로 자 실내도 이렇게 언더 내부를 어무드 등을 다 줬어요. 이렇게 라운드로 다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좋고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이 바이킹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노라마로 전면이 다 개방이 되어 있어요 저희 기존의 카라반이랑은 다르게 개방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뷰를 생각해서 저희가 위치를 잡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아마 얘는 단독적으로 조금 이용하실 수 있게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쁘죠 이렇게